2022학년도 어고 11월 고위화학원 전국 연합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이제 화학의 유용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화학의 유용성의 사례로서 이제 우리는 식량 문제 또는 의류 문제 또는 이제 주거 문제 기타 영역에 다양한 영역이 이제 화학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인데 자 먼저 일단은 질소와 수소가 구성 원소고요 그리고 비료+ 비료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뭐겠어 바로 식량 문제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 비료로는 이제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때그 식량을 우리가 어 보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 비료가 필요했죠 그래서 질소와 수. 수소로 되어있는 그런 질소 비료는 뭐가 있겠어? 바로 암모니아 NH3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1번은 5번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화학의 유용성 사례여서 어 식량문제, 주거문제, 의류문제 기타 이제 어 다양한 영역에서 화학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 나왔다. 철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으로서 여러가지 건물들의 뼈대로 이용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순수한 철을 얻을 때 우리는 철의 재련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에다가 코크스 그 다음 석회석을 집어넣으면 순수한 철과 그 다음 슬랙을 하는 불순물이 나왔었고요그 다음 유리 유리는 이제 이산화교소 SiO2. 요게 이제 주성물이 되겠습니다. siO2 나오면 또 뭐가 있겠어? 그치?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이죠.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얘네들은 원자 결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다음 요 시멘트도 역시 주거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을 가열해서 얻어진 산화칼슘 이거요. 이거를 우리는 어, 점토와 섞어서 이제 시멘트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주거 문제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되겠고 아스피린 그러면 탄소화물로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다 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1번은 5번 암모니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도 역시 화학의 유용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기억, 은디귿 메테인 메탄올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액화 천연가스 메테인은 액화 천연가스 lng의 성분이다 맞는게 되겠죠 LNG와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LPG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LPG는 이제 원유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 액화 석유가스가 되겠지. 그래서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이렇게 주성분이 되는 거고 메테인은 LNG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니은 이 메타노는 탄화 아 탄소 화합물이다. 탄소 화합물은 탄소를 뼈대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황, 인등 다양한 원소들이 결합한 것들 우리는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자, 메테 메탄올은 탄소와 수소, 산소가 결합해 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 디귿 플라스틱이죠? 어, 고분자 유기 어 합성 물질로서어 이렇게 플라스틱은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문제 나올 때몇 주기 원소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2주기 원소 X부터 Z에 대한 예구, 내용인데 X와 Y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X는 플러스일까, Y는 마이너스일까가 되겠네요. 그럼 2주기 원소에서 플러스일까가 되는 것은 일쪽 금속, 그중에 리튬, 이온이 바로 X플러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y는, 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네? 아, 17쪽 할로젠 원소겠구나. 2주기 할로젠 원소로면 플로린, 화, 이온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y는 플로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z가 무엇이냐? 자, 이 z는 여기에서 공유전자쌍을 하나씩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녀석이잖아.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어, 양쪽에 단일결합하면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녀석 누구겠어? 바로 산소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또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공유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y 거라면 이게 z 거죠 그래서 Z의 전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16쪽 원소네. 2주기 16쪽 원소 산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원자 번호를 비교하라고 라 했습니다. 리튬은 3번, 플로리는 9번, 그 다음 산소는 8번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 Z, X, Y, Z, X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원자의 오비탈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 문제 잘 봐야겠죠? 자, 그래서 가는 s 오비탈이고 나는 p 오비탈인데 주양자수를 안 줬어요. 대신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방위 양자수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s 오비탈이면은 방위 양자수가 0이고요. 그다음 이 p 오비탈은 방위 양자수가 1이에요. 자, 근데 주양자수와 방위 양자수의 합이 2이므로 아너는 주양자수가 2구나.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일은 안 되잖아. 그렇지? 어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만 있으니까 1일은 안 되고요. 그다음 얘는 p 오비탈은 방향 양자수 1이고 합이 3이니까 주양자수가 2인 2p 오비탈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px 오비탈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보기 볼까요? 방위 양자수 l은 나가 가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니은 가는 ES 오비탈에 해당하는 게 되겠고요. 자 에너지 준이 이거 볼때 항상 잊어버렸더라도 문제를 다시 한번 읽는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전자원자 수소를 제외한 다전자원자라면 은주양자수뿐만 아니라 오비탈의 종류까지 고려해서 맞는 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자 에너지 준이가 나온다면은 반드시 아 수소인지 수소를 제외한 다전자 원자인지 보셔야 돼요. 수소의 경우에는 다른 원소들과 다르게 주양자 수에만 에너지 주의에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수소이기 때문에 주양자 수가 같으면 아 ES든 EP든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되겠네요. 자 동적평형과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자 T도시 일기압에서 물에 X고체를 녹인 실험 가부터 라에 대한 얘기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부터 라까지에는 용의 평형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아니고요 가를 보니까 가나다라 모두 물 100g에 넣어준 X의 질량이 각각 이렇게 다른데 자 그때 20g에 X를 넣었을 땐 얼마 넣었는지 모르지만 40g 넣었을 때는 36g까지만 녹았고요더 많은 용지를 집어넣었는데도 X는 36g까지만 녹았어요. 아 용해평형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 최대로 물 100g에 36g이 녹을 수 있다. 우리는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용해도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즉아 36g일 때아 용해평형 상태에 도달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용역평형 상태라는 것은 포화상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즉물 100g에는 36g까지 녹을 수가 있게 되는데 가에서는 x를 20g까지 밖에 녹지 않았어. 물 100g에 36g까지 녹을 수 있는데 20g만 녹였으면 얘는 20g까지만 이렇게 녹을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아직 36g에 못 녹았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다라고 할수 있고요. 얘는 용해평형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용해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에서 나와 있지만 포화 상태일 때만 용해평형 상태다. 자, 따라서 X와 Y의 합은 56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7번 문제와 같이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육번 문제는 실험 기구를 묻는 문제인데 포도당 1.8g을 뭘로 측정해야 되냐? 1.8g은 질량이죠 질량 어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울로 측정을 해야 돼 그래서 전자 저울로 이렇게 정확한 포도당 1.8g을 측정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 가를 소량을 소량의 물을 넣어서 비커에 녹인 이후에 이 녀석을 100ml에 뭐에 넣어야? 뭐에 넣고 표선까지 물을 채워야 정확한 몰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부피 플라스크 표준 용액을 만들 때는 이렇게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정확한 부피를 측정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소량의 물을 물에 녹인 어이 포도당 수용액을 어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마지막에 표선까지 100m를 채워줘야 정확한 몰농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 부피 플라스크에 아까 여기에서 취한 100ml의 중에 1ml를 이렇게 취해서 1L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기역과 니은은 전자저울 부피 플라스크니까 4번이 될 수가 있겠고요. 7번 다에서 X 즉 1L 100ml를 1ml 취해서 1L로 만든 수용액의 몰롱도는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ml와 1ml에 해당하는 녀석의 몰 농도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도당 1.8g이 나왔잖아. 포도당 분자량 즉 1몰의 질량은 180g이고 자 그럼 180분의 1.8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0.01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0.01몰 0.01몰을 이렇게 1 0 0 m 리 용액에 어 100ml 부피 플래스에 놓고 부피를 100ml로 맞춘 거죠. 따라서 이때 용액의 몰농도는 얼마가 되냐면 0.1L분의 0.01몰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0.1 몰농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100ml로 이렇게 만든 녀석은 0.1 몰농도가 되겠고 여기에서 1ml를 취했습니다. 부피가 100분의 1이 됐죠. 그러면은 몰농도는 어떻게 돼? 역시 변화가 없죠. 그렇잖아 어. 용질의 양만 100분의 1이 되는거고 몰롱도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0.1 몰농도 1ml를 1L 부피 플라스카에 넣었을 때 그때의 몰농도가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요 안에 있는 녀석의 용질의 양과 요 안에 있는 녀석의 용질의 양이 같다라고 해서 자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0.1 몰농도 1ml 안에는 있는 용질과 자, 그 다음 X몰농도. X몰농도 어 1리터니까 1000ml 속에 들어있는 어, 용질의 양이 같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용액의, 어, 용, 용액에 용액에 어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와 같으니까 몰농도 부피는 몰농도 부피와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 X를 계산을 해도 되고요. 자, 또는 1ml에서 요렇게 갔을 때 부피가 몇배 됐어? 1000배 됐잖아, 1000배. 음. 그러면 몰농도는 몇 배가 돼야 됩니까? 1000분의... 일배가요렇게 되면 되겠죠. 어, 간단하게 부피와 몰농도는반비례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10에 마이너스 4승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쉽죠? 음. 자 8번 문제는 이온결합물질의 녹는 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이온결합물질의 녹는 점 하면 여러분 첫번째 뭘 생각하셔야 되나요? 뭐야? 어. 바로가 이상하네. 어. 첫 번째는 바로 전하량의 곱이 우선이다. 만약에 전하량의 곱이 같다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전하량의 곱이 클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 이온 결합력이 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아 NAF와 NACL은 아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리고 산화칼슘과 산화바륨은 플러스이까마이너스이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네 그룹보다 이쪽에 있는 그룹에 녹는점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러면 NAF와 NACL은 전화가 같고 이온사의 거리가 이 녀석이 더 머니까 아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점이 높네. 따라서 반대로 어, NaCl의 녹는 점은 더 n a f 보다더 낫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역시 산화칼슘과 산화바륨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온 사이의 거리는 산화바륨이더 커요. 전화량이 같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은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역은 996보다 작은 1번 영역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그 다음 어, 니은은 1973보다 더큰어여기어디니 어, 3번 영역에 이렇게 해당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온 결합력은 이온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데 우선 돼야 될 거는 일단은 전하량의 곱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어 기억이 1번, 니은이 3번인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x의 전자배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는 바닥상태 어, 싸움원리 파울리의 베타원리 훈트의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는 얘기고요 나는 들뜬상태 싸움원리 또는 어 뭐죠?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울리의 베타원리를 위배하면 은 그걸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전자배치죠 들뜬상태는 존재할 는 수가 있잖아 불안정해서 그렇지 자 그때 중요한 히팅이 나왔습니다 2p 오비탈, 2p 오비탈에 들어있는 홀전자 수가 가와 나에서 각각 1, 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가와 같은 경우 바닥 상태가 되는데 홀전자 수가 한개인건 뭐겠어? 리튬, 그 다음 1012, 321, 0이니까 리튬, 붕소, 플로린이야. 근데 리튬은 어, 1s, 2s까지만 전자를 채워지고 여기서는 2p 오비탈의 홀전자라고 했으니까 붕소 아니면 플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붕소의 바닥상태 전자배치는 1s에 두개 2s에 두개 2p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또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 1s에 두개 2s에 두개 2p에 섯개 이렇게 되면서 홀전자 수가 하나씩 존재하는 녀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나에서는, 나에서는 이 녀석의 EP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 수가 두 개가 돼야 돼. 자, 그러려면, 이 녀석이 EP 오비탈의 홀전자 수가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어, 그치. P 오비탈에 이렇게 있을 때, 딴, 딴, 이렇게 홀전자가 두 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S 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오거나, 여기 있는 S 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오거나, 즉, 1S에 두 개, 2S에 하나, 이렇게 되거나, 또는 1S에 있는 오비탈이 들뜬 상태로 가면서, 이 p 에두개 이렇게 어, 들뜬 상태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홀 전자가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p 오비탈에 최소한 네 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즉 p 오비탈에 이렇게 있을 때, 딴, 딴, 딴, 딴 이렇게 있으면 홀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p 오비탈의 전자가 세 번째 껍질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들 이미 꽉 찼잖아. 여기 있는 녀석이 이렇게 전이 한다면은 여섯 개가, p 오비탈에 여섯 개가 전자가 채워지니까 홀전자 수가 두 개가 안 나오죠. 자,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1s에 두 개, 2s에 두 개, 3s에 하나 또는 3p에 하나. 어쨌든 여기 있는 p 오비탈에있는 전자가 s 또는 세 번째 껍질로 전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세 번째 조건에서 나에 들어있는, 나가, 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1s, 2s, 2p 까지만이다. 어쨌든, 이이 이 녀석이 플로린이라면 세 번째 껍질로 전자가 들어가야, 아, p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만들어질 콜전자가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 나,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1s, 2s, 2p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되지 않고, 아, 원소, 임의의 원소 x는 붕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기억. X의 원자까지 자수 3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어, 붕소는 원자번호 5번이고, 2주기 13조 원소가 되겠죠. 그 다음, 나는 싸움 원리에 위배된다 1s에 다 채워지고, 그 다음 2s에 에다 채워지고, 2p에 채워지는데, 두 경우 모두, 어, 에너지 주기가 낮은 오비탈의 전자가 먼저 채워지지 않고, p오비탈에 채워졌기 때문에, 싸움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비는,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가 3대 4다. 자, 여기서 보면, 어, 여기에 하나, 하나, 하나 해서, 가에는 세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졌고 여기서 보시면 두 경우 모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해서 또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네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대 4 맞는 보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9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녀석의 전자니까 아, 1번 원소네. 1번 원소. 그래서 너는 수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해서 8번 원소 산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9번 플로오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 공유전자쌍 하나 형, 하나 둘 이렇게 형성하고 비공유가 이렇게 두 쌍이 있으니까 아니는 산소고 단일 결합하는 거 플로린 수소다 이렇게 빠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C는 정했는데 여기서 D와 B의 전하량을 안 알려줬어요. 근데 B는 산소다라는 걸 알아냈잖아. 아 그러면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음연이 이잘 되죠. 16점 원소니까 그래서 산화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D와 B는 몇 대면 1대 1의 개수비를 갖으니까 전하량도 1대 1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D는 마그네슘 이온이다라고 하겠죠. 안정된 전자, 안정된 어, 이온이 내용과 같기 때문에 E 플러스 양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BC는 공유결합 물질이다라고 하겠고요. N은 E가 이렇게 되겠고 자, 전기 전도성을 물어본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야? 물질의 상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마그네슘이죠. 금속 결정 물질. DB는 산화 마그네슘 이용 결정 물질. 금속 결정은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류가 흐르지만 이용 결정은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류가 흐르므로, 아, 이 산화 마그네슘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마그네슘은 금속이니까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잘 흐른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A부터 F의 주기와, 어, 그 다음 이온 반지름을 이렇게 나타내 주었네요. ABC는 이주기, 어, DEF는 삼주기고 이온만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중요한 힌트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하나고 이 녀석들은 모두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어 내용과 같은 등전자 배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주기율표 상에서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있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삼주기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녀석은 모두 내용과 같은 등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에 원자번호가 작은 게 유효핵전화가 작아서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라면 자 질소,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플로린, 원자번호가 작은 것부터큰순서로 가고 있죠. 그 다음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이온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A가 질소, 그 다음 산소 플로린,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다. 라고 해서 A부터 F의 원소기율를 이렇게 정했다면 이때 F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원소의 가지수. 자 원자 반지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 반지름이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요. 아, 왼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겠죠?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 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반지름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자반지름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인이 이렇게 있잖아. 같은 쪽의질소라 그러면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니까 여기에서 F에 해당하는 알루미늄보다 알루미늄보다 원자반지름이 큰 거는 몇 가지가 나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적 성질에 해당하는 거 유효핵전화,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 이온화에너지, 전기음성도 등 이런 주기적 성질의 경향성 여러분 반드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림은 2, 3주기네요. 2주기일 수 있고, 3주기일 수도 있다. 분자, 가와 나의 구조를 나타냈는데요. 옥택규칙을 만족하고, 그리고 전기 음성도는 A, B, C 순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비공유전자상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 다음, 어, 다중결합이, 어, 표시되지 않았단 말도 없기 때문에, 요 상태로 일단은 옥택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와 B는 지금 단일결합하고 여기 A와 B도 단일결합하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어 단일결합 두 개를 형성하면서 옥택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아, B는 16쪽 원소에 이렇게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는 10, A는 17쪽 원소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A는 일단은 17쪽에 해당하겠습니다. 단일결합을 이렇게 하면서 옥택규칙을 만족하는 거에, 어, 그래서 17쪽 원소가 되겠고, B 같은 경우에는 단일결합 두 개를 하면서 옥택규칙을 만족해야겠지. 옥택규칙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베릴륨도 될수 있지만, 옥택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아, B는 16조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 C와 같은 경우도, 아, B와 단일결합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17조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에서 17쪽이 16쪽보다 크고 16쪽이 17쪽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2주기와 3주기 있을 때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음. 자, 따라서 여기에서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A는 17쪽 원소이면서 2주기인 플로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이 녀석은 염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게 3주기, 황이라면 염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아야 돼. 자, 근데 전기 음성도가 염소보다는 커야 되니까 2주기 16쪽 산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어, 멀리 돌아왔지만 여러분 딱 보면 이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B는 2주기 원소, 산소는 2주기 16쪽이고, 가는 극성공유결합.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소끼리 결합하는 데를 우리는 극성공유결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나에서는 C는 어, 전기음성도가 B보다 작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전하, 전자를 뺏긴다라고 해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많이 쏠리면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A가 갖고 B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갖는다면 여기서는 에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염소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B가 그리고 이 녀석이 부분적인 양전화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세 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서 분류를 해봤는데요. 자, 다중결합이 있는가? 그럼 분자 구조를 알아야겠지? 물 같은 경우에는 H2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형의 구조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이죠. 이산화탄소라고 한다면 양쪽에 요렇게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C2H2 어떻게 그립니까? 일단 대칭을 맞춰보는 거죠. 대칭을 양쪽에 공평하게 C와 H를 하나씩 준 다음에 옥택규칙을 확인해 보는 거잖아. 수소는 뭐 뭐냐? 헬륨과 같은 안정한 전자배치가 됐지만 탄소는 네 개의 전자쌍을 형성해야 되는데 각각 탄소가 두 개씩밖에 안 되니까 부족한 만큼 다중결합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다중결합이 없는 것은 H2O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려면 15, 16, 17조 원소 즉 질소산소 플로린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아 CO2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C2H2가 나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나의 공유전자 쌍수, 하나, 셋, 하나, 다섯 개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니은, 다의 분자 모형은 구분형이 되겠죠, 구분형. 그치? 자, 그 다음, 디그, 쌍극자 모멘트는 가가 다보다 크다. 가, 이산화탄소는 직선형이면서 무극성 분자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고, 물은 구분형이고 중심 원자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이 있으며 쌍극자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은 쌍극자 모멘트는 다가 가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십사 번 문제는 중화 적정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NaOH 1g, 2g, 2g 그리고 이때 부피 50, 100, 2 0 0 m l 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각각 1몰농도, 1몰농도 h c l 로 완전히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HCl의 최소 부피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완전히 중화된다는 건 뭔가요? 바로 H 플러스의 몰수와 그 다음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완전히 같아진 지점 여기를 우리는 중화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몰수를 어떻게 구하나요? 아 바로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우리는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었잖아. 뭐라고?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바로 몰수다. 자 그래서 이거 두개 곱해서 아 다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나그 다음 가순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뭐 곱하기 뭐? 몰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여기는 부피가 있지만 여기몰농도가 없잖아. 결국에 우리는 이 H 플러스 아니 OH 의 몰수를 알아야 돼. 그래야 여기에서 1몰농도의 부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몰농도가 아니라 여긴 질량이냐 질량 이 질량은 뭐에 비례합니까? 몰수에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몰농도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지만 여기에서는 몰농도가 없으니까 별로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요 안에 드는 OH-의 몰수를 질량으로 확인할 수 있고 NaOH의 질량이 40, 화학식량이 40이다라는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풀 수가 있죠. 왜? 몰수에 비례하니까. 아, 너는 1g이고 2g이니까 몰수는 이 녀석이 제일 적고 나와다는 몰수가 같아. 따라서 여기에 들어있는 OH-의 몰수가 같으니까 여기에 o, o, HCL의 부피가 많이 들어갈 거고 여긴 기 몰수가 적으니까 HCL의 부피가 조금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와 다는 질량이 같으니까 아, 들어있는 OH-가 같을 거고 가는 질량이 작으니까 어, 여기에 o h 어, 몰수가 작음으로 들어가는 HCL의 부피도 작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우리는 몰수 구하기 위해서 지금 기말고사 기간에 몰수 구하기 위해서 몰 농도 곱해 부피만 막 했을 텐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곱하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자료죠 응.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25도시네요 25도시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0에 마이너스 14승이니까 가와 같은 경우에는 ph가 8이면 poh는 6이 되겠습니다. 왜? 합이 14가 돼야 되니까. 나와 같은 경우에는 poh가 4면 은 얘는 x는 1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는 염기성이다. 염기성이면 은 ph가 7보다 커야 되니까 어, ph가 8이므로 맞는 말이 되겠고 x분의 y, x는 10, y는 6, 10분의 6은 5분의 3 맞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나는 100ml에 들어있는 OH, 나에서 100ml에 들어있는 OH-의 몰수는 얼마냐? 아,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산화 이온의 양이니까 POH를 봐야겠지? 나에서 POH는 4라고 되어 있으니까 몰농도는 10에 마이너스 4승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100ml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면 뭐가 나와? 미리몰이 나오잖아. 따라서 10에 마이너스 3승을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아예 여기서 0.1리터 이렇게 해주셔도 결과는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곱하면 10에 마이너스 5승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네요. 따라서 아 나1 0 0 m l 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몰수는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래서 정답은 기억 ㄱ, 티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화구리에 대한 자료인데 구리와 산소의 원자본은 29, 8이고요. 자, 그 다음 B, 두 동위원소가 있는데 A의 질량수를 갖고 산 16의 질량수를 갖는 이 산화구리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수와 그 다음 동위원소 B의 질량수를 갖는 구리와 18의 질량수를 갖는 산소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의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화구리는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고 산소만 비교해보자면 원자번호는 8번으로 이렇게 같을텐데 질량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아 18동위원소에 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두개 더많다는 얘기잖아. 근데 구리와 결합했을 때 전체 중성자수가 같아야 되므로 이 녀석은 29번, 29번은 양성자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아, 분모에 해당하는 녀석의 질량, 중성자수가 두 개가 더 많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A, A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 중성자수는 B보다 아, 요 여기 있는 녀석보다 두 개가 많다. 자, 따라서 이 여기서 하나씩을 뽑아낼 수 있지? 여기서 A는 B보다 E가 더 크다. 중성자 수가 더두개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선 두개 많고 여기선 산소가 두개 많고 여기서는 구리에서 중성자가 두 개가 많으니까 전체 중성자의 양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원자량은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b 플러스 1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질량수가 큰 구리의 존재 비율이 30%고 질량수가 작은 구리의 존재 비율이 70%인데 구리의 평균 원장는 63.6이 되겠습니다. 자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서술형 또는 수행 평가에서는 이렇게 풀어야겠죠. 아 전체 100%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100% 존재를 하는데 비 플러스 이의 질량수를 갖는 녀석의 존재량이 30이고. 어, 또는 B의 질량수를 갖는게 70이다. 요게 63.6 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B 플러스 2 곱하기 10분의 3 B, B 곱하기 10분의 7뭐 이렇게 나타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B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두번째는 우리 내분 많이 사용했잖아. 내분법 그래서 요렇게 있을 때자 여기에서 이 녀석의 질량수가 작은거 B고 오른쪽 요게 B 플러스 e 즉 2차이죠. 2차이. 어, 질량수가 2차이인데 요때 존재 비율은 63.6이 되겠습니다. 이때 멀리 있는 게내 거다. 요게 70%. 10분의 7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30%.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차이가 나는데 10칸으로 쪼갰을 때 30, 7 0 m 가 10칸으로 쪼갰을 때 3칸 갔을 때 63.6이면 아 그러면 한칸당 0.2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요 B는 얼마가 되냐 63이 되겠고 A는 65 B 플러스 E는 65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어, 요거 풀어도 되고 요거 풀어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65 a 어 봤지? 어, a는 65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3 중이네요. 그리고 바닥 상태입니다. 원자 wxyz에 는 자는데 원자가 전자수와 헐전자수 차이와 그다음 이온화 에너지 특별한 말 했으면 1차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wxyz를 이렇게 찾아내야 될 텐데 야, 이 3주기에 원자가 전자수, 홀전자수 알아봅시다. 원자가 전자수는 1, 2, 3, 4, 5, 6, 7, 빵에 이렇게 되겠죠? 원자가 전자수. 홀전자수 외우고 계시죠? 1, 0, 1, 2, 3, 2, 1, 0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에서 홀전자수를 빼면 0, 2, 2, 2, 2, 4, 6 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걸리는 게두 개가 있네요. 바로 홀전자수와 원자까 전자수의 차. 원자까 전자에서 홀전자수 뺀게 4와 6이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Y는 16쪽 원소구나. Z는 17쪽 원소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2, 3주기 원소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자, Y와 Z를 비교하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16쪽 원소인 어 Y가 1 7족 원소인 Z보다 커요. 자 그러면 2, 3주기면 플로, 플로린 아니면 염소죠? 1 7쪽이 플로린이라면 이온화 에너지가 여기서 제일 커야 될 텐데 자 근데 이온화 에너지가 1 6쪽보다 작음으로 이 녀석은 누구다? 염소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주기 1 7쪽이죠이 녀석 3주기 1 6쪽이라면이 녀석의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돼. 근데 이 녀석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니까 아 얘는 2주기 1 6쪽 산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이 녀석도 16족이었네요. 16족.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녀석보다는 작은데 이 녀석은 이 녀석보다 더 작으니까 즉, 같은 16족인데 이 녀석의 이온화이지지가 17족보다니까 이건 2족이, 이거는 3족이 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원자과 전자수에서 홀전자수 차이가 2인 녀석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가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원래대로라면 여기에서 이쪽에 있는 이온화는 더 작아야 되잖아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와서 업다운 업 업다운 업업 업, 업. 여기에서 요게 산소인데 산소인데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수 홀전자수 뺏겨는 리튬 여기가 베릴륨 그 다음 누구니? 붕소 탄소 질소 이렇게 있잖아 요거 네개 중에 하나고 또는 그 아래에 있는 삼 주기 원소의 마그네슘 그다음 누구니 어, 알루미늄 규소 인 요런 요소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중에서도 이온화 에너지가 산소보다 더큰건딱 하나가 있죠 딱 하나 삼 주기 원소도 여기랑 똑같은 경향성을 이렇게 가질 거 아니야. 그치 어,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요런 경영상을 가질 텐데.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산소보다 이온 에너지가 작아야 되는데 산소 16족보다 이온 에너지가 더큰 어, 앞에 있는 녀석은 누구냐? 바로 질소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그래서 WXYZ를 이렇게 알아냈고요. W는 15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x와 z는 3주기 1 6쪽 3주기 1 7쪽 같은 주기의 원소이며 유효 핵전하 유효 핵전하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증가하고 유일하게 아래로로 갈수록 증가하는 요런 특이한 녀석이 되, 되겠죠. 그래서 질소와 산소, 질소와 산소면은 질소가 2주기 1 5쪽이면 산소는 2주기 1 6쪽이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크지만 근데 유효 핵전하는 산소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이될 수가 있겠네요. 18번입니다.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 XY XY3 그 다음 X2 Y2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1g의 부피 중요한 말두 개가 나왔는데 1g의 부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우리는 기체에서 부피는 결국에는 몰수 또는 분자 수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g당 함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전체 분자량으로 나눠 주거나 아니면은 아, 1g이란 말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같은 질량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대요 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같은 질량당으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가는 다섯 개 있을 때나 여섯 개 있을 때다열개 있을 때의 질량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너 다섯 개의 가가 있을 때 여섯 개의 나가 있을 때 10개의 다가 있을 때 질량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요 5와 10이 눈에 띄네요. 아, 개수비가 1대 2면은 분자량비는 2대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아, 그래서 가의 분자량은 2고. 나의 분자량은 1이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에서 xy, xy3, x2, y2에서 분자량이 정확하게 2대 1인 건 누구야? 아 x2, y2 이게 가가 되겠고 그 다음 다는 분자량이 정확하게 절반인 xy 요거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그 다음 가와 나를 보니까 너 5개의 질량과 너 6개의 질량이 같아 그럼 분자량은 몇대 몇이 돼야 돼? 6대 5가 돼야 돼. 아, 그리고 남은 거는 하나, xy3 하나 남는 거죠. 자, 여기에서 3배 줬으니까 너도 똑같이 3배를 이렇게 해주면, 어, 각각의 분자량을 찾아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개 연립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두개 연립하면은 y 두 개가 2 차이가 나지. xy3가 오면은 xy가 3이야. 그래서 y가 두개 차이가 2가 나니까, 아, y의 원자량은 1이 되겠고 y가 1이면 x는 2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의 분자식은 아 분자량이 정확히 2대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x, y면 x2, y2 맞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의 분자량은 5고 그때 원자수는 4개입니다. 4개. 그 다음 다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량이 3이고요. 전체 원자가 2가 2개가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어, 10, 12대 10이니까 6대 5.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원자량비는 X와 Y가 2대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중화반응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A몰농도 NaOH 1 0 m 리가 이렇게 있는데 일정형이 있는데 여기에 산성용액 두 가지를 가와 나를 각각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알짜이온인 OH- 양의 변화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는 각각 0.1몰농도 HX 1가고요. 0.1몰농도 H2Y 2가산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1가고 얘는 2가고 몰농도는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부피를 집어 넣었을 때 누가 H+가 플러스 많아야 돼? 이 녀석의 H+가 플러스 많아야 된다는 얘기지. 즉 여기에서 이 녀석을 먼저 넣는지 이 녀석을 먼저 넣는지 요거를 먼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0.1몰농도 OH 아니면 OH-의 양이 여기서는 이렇게 급하게 꺾이는데 여기서는 완만하게 이렇게 꺾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같은 부피를 집어 넣었을 때 H 플러스가 많은 게 뭐라고? 요게 2가니까 많겠지. 즉, 이가 영역은 0.1 몰농도 H2Y를 1 0 m l 집어 넣은 양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양이 얼마가 돼야 돼? 요거까지, 2가까지 이렇게 곱하면 0.25이니까 10이니까 2. 어, 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H 플러스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의 OH 마이너스가 감소했다는 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EN에서 N까지 오는데 두 개의 OH 마이너스가 감소했어. 그러면은 N에서 0까지 가는데도 두 개의 OH 마이너스가 감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는 몇개 있었다? 네 개의 OH. 얘는 두 개의 OH가 있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0.1 몰롱도 HX가 몇 mL 들어가야 두개의 OH를 없앨 수 있을까요? 즉 H 플러스가 두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몇 mL가 돼야 돼? 아이 녀석은 20mL가 들어가야 몰롱도 곱하기 부피에서 H 플러스가 두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따라서 이 부피는 얼마 돼야 돼? 20 하면 안 돼.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X 20mm를 더 넣은 거죠. 어디에다가? 10mm에다가. 그래서 V는 처음에 이 녀석 10mm에 그 다음 HX 20mm 집어넣으니까 30mm, 어, 20mm라고 신나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V는 30이 되겠고요. A 양 구했네요. A는 바로 NaOH의 몰농도인데 n a o h 몰농도에서 처음에 NaOH만 있을 때 o h 이 양이 4개거든. 일가니까 이거 두개 곱한 게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응? 0.4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4 곱하기 30이면 1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적 관계에 관한 문제죠? 이제, 어,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한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 이렇게 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A와 그 다음 B가 반응해 서 C가 만들어지는데, 아우 개수도 다 알려줬네요. 개수도 다 알려졌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해봅시다. 자, 반응 전에는 A의 질량이 W, B의 질량이 9W, 그리고 이에서는 6W가 안 알려졌습니다. 그냥 W 1 g 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더니 반응 후 질량과 전체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기체의 부피, 전체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동그라미 쳐야 되잖아. 어디다가 뭐라고 하니 한계 반응물 어, 한정 반응물에는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모두 반응했는지 이게 모두 반응했는지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자 반응 전 A와 B의 질량 나와있고 10g이라고 합시다. 전체 기체의 질량과 생성된 C의 질량의 비율이 나왔어요. 비율이 0.5 즉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우리는 질량 보존에 의해서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질량이 같아야 돼 여기에서 10g이 있다면 반응 후에도 10g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 그때 생성물인 C의 질량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나오려면 5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즉이 말은 뭐냐 이 말은 결국에는 C5g 만들어졌을 때 C5g 만들어졌을 때 다른 녀석이 반응물 중에 남은 녀석이 5g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W 1g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게한개 반응물이겠어? 요게한개 반응물이지. 1g이 있는데 어떻게 5g이 남아? 9g이 있어야 5g이 남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녀석은 5g이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B 5g이 이렇게 남은 상태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질량 비 알아냈네요. 그러면 너는 4W, 4g 썼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써야지 a 1g과 b 4g을 이렇게 썼으면 c가 5g 만들어진다 분자량비 a 하나에 1 b 두 개에 2 c 두 개에 5니까 2.5라는 분자량비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가 9v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C는 5g이 있으면 몇 몰이죠? 어, 2 몰의 C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리고, 아, B 5g이면 몇 몰이 있는 거야? 분자량이 2니까 5g이면 2.5 몰의 B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합하면 몇 몰이야? 4.5 몰이네. 4.5 몰의 9V. 아, 그러면, 아, 얘는 몰수와 부피는 1대 2의 관계에 있다. 부피가 두배더 크다. 그럼 여기가 14부라면 얘는 몇몰 있어야 되나요? 7몰 있어야 된다. 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합이 7몰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험 2는 A는 6g이 있는데 B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똑같이 어, 여기서 반응 전체 기체의 질량분의 C의 질량이 0.5, 2분의 1이란 이런 비율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기체의 양이 7몰이에요. 일단은 동그라미 해야지.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되는데 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찍어보죠. A가 모두 반응했다면 A가 6W라면 얘는 여, 몇 개의 A야? 6 a 란 얘기지. 6개의 A. 6개의 A. 6개의 A가 모두 반응하면 C는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 B는 놔두라, 놔두더라도 A가 6개 반응하면 C는 두배로 12개가 만들어야 되거든. 너 6몰이 모두 반응한다면 C는 12몰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얘는 12몰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12몰보다는 적잖아. 아, 이 녀석이 한개 반응물이 아니구나. 기억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한개 반응물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W축 A가 6개가 모두 반응한다면 C가 최소한 12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몰 12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12몰이 안되니까 A가 모두 반응량이 아니라 B가 모두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A는 남았다라는 얘기잖아. 어, 그치? 그러면 A와 그 다음 생성물 C가 이렇게 있을텐데 A가 몇 몰이야? 몰라 X몰? Y는 몰라? 얼마야? Y몰?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x몰과 y몰, ax몰과 y, y몰을 합치면 7몰이 된다라는 걸 하나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미지수가 되니까 식 하나 더 뽑으면 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지금 식 하나 안 뽑아냈죠? 어 그러면 질량은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어, 분자량 곱하기 몰수 하면 되잖아. 그렇지? 분자량 나와있고 몰수. x와 y로 이렇게 썼으니까 식 하나 더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어떻게 뽑아낼까? 질량비가 0.5 즉 2분의 1이야. 그렇지? 자 여기에서는 a가 남았어. a가 남았는데 a가 몇몰 남았냐? x몰 x 곱하기 1. 이름 빼먹겠습니다. 요게 a의 질량이라면 c의 질량은 y몰이 있는데 분자량이 2.5니까 2.5 Y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요게 A의 질량. 남아있는 A의 질량. 이 녀석 분자량이 1이니까 남아있는 A의 질량. 이 녀석은 생성된 C의 질량이고 분자도 C의 질량이니까 2.5Y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야. 단지 몰수에다가 분자량 곱해서 질량 꼴로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집어넣는 게 편하겠네요. 음, Y가 2개 있으니까 X만 바꾸는게 편하겠지. 7-y, 이렇게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은, 요식은 7-y면 7 플러스 7 1.5y이고, 2.5y이고, 요게 2분의 1이겠네요. 2 넘어가면은 5y는 7 플러스 1.5y가 이렇게 되겠고, 넘어가면 3.5y 따라서 y는 2가 되겠습니다. 아, 네가 2몰이면 합쳐서 7이 돼야 되니까 너 5몰이구나. C 2몰이 만들어지려면 C 2몰이 만들어지려면 B는 몇몰 써야 돼? 2몰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우리는 뭐야? 질량이잖아. B 2몰의 질량, B 분자량이 2니까 아, 여기에서는 4W만큼이 모두 사용돼야만 여기에서 2몰의 e C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4, 4W. 그다음 B의 분자량은 2, C의 분자량은 2.5 해서 이거 곱하면 5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 2022년 11월 고2 전국 연합평가 화학원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